첫 번째 연사로서 우리 전길남 교수님을 모시겠는데요 어, 발표에 앞서서 어, 전길남 교수님에 대해서 어,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길남 교수님은 우리 카이스트 전산학부 명예교수님이시고요 어, 우리 카이스트에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어, 어, 컴퓨터공학의 그 기틀을 만드신 그런 분이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 천, 1974년에 UCLA에서 컴퓨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하셨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30주년 공로상 또 국제인터넷표준학회의 회 포스텔 서비스상 세계기술상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분야 개인상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과학기자클럽 올해의 과학자상 등 굉장히 많은 그 수상을 하셨고요 또 주요 경력으로는 2012년에 인터넷서사이어티 인터넷명예의전당 헌액 일본 게이오기 어, 게이오 기죽구대학 부총장, 또 2008년부터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님 명예교수님을 계셨고요. 또 일본 게이오 기죽구대학의 대학원 교수로 현재까지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중국 칭화대학교 초빙 교수로도 계셨었고요.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카이스트 컴퓨터센터, 또 카이스트 전산학과 학과장,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등 어, 저희 카이스트의 그 컴퓨터공학의 키트를 마련하신 어,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네 그러면 어, 전길랑 교수님의 어, 그 강의를 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타이틀은 이렇게 했습니다. 인터넷 안다 카이스트. 어떤 식으로 한번 좋은가 생각했는데 어, 먼저 인터넷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이야기 조금 그 무거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은 어 우리나라에서는 4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어 10년 후에 인터넷 반세기 그 다음에는 인터넷 100주년 근데 그거는 우리가 다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을 거고 어 그 때까지 그 10년 후에 반세기까지 어떤 식으로 뭐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그 제가 80년대 그 79년에 한국에 그 해외과학자 유치로 왔고, 근데 제 목적은 컴퓨터 국상화였습니다. 인터넷은 아니고. 네, 80년대, 제가 욕심 부렸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그 젊은 사람, 그 영서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대학원생도 그렇고,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 제가 그미국소서그 그 뭐, 나사나 UCLA나 그런 데서 보는 젊은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것같대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번그 어, 어려운 거 시켜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유는 컴퓨터 극상화라는 거는 물론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우리가 성공하면 네,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15번째 20번째 대학원센터로서는 이 컴퓨터 네트워킹 우리가 성공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면 그거는 대학원생한테는 인센티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열심히 했어요 네, 그렇지만 암비셔스 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그잘 이해 안 가니까 근데 실제 우리나라가 1982년 어, 인터넷 <웃음> 우리나라 구축을 하는데 성공했는데 그 과기부 프로젝트 지금로 이야기하면 과기부 프로젝트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F 왜 그런 쓸데없는 거 해요? 컴퓨터나 열심히 만들지 <웃음> 라고 해서 그 그러니까 그 인용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할 수가 없었어요 전도에그 아, 힘들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그그 어, 어, 그 적극적으로 했는 건지도 모르죠. 먼저 프로젝트가 어, 그런 거고, 성공했으니까 성공했는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뭐냐면 거의 많은 프로젝트는 성공하며, 그 다음에... 부속조식이 사실 그거가 더 어려운데. 근데, 근데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거는 사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사용자가 그 아무도 모르는데 그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 만들면 그 해마다 나가는 통신비.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정부에서는 그 굉장히 객탁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후에 그 펀딩은 일체 안 됐어요 라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버기해야 되는데 어, 버기하기도 싫고 근데 뭐 어떻게 해서 해결을나 됐습니다 근데 실제 이거 오르마촌도 어려운 프로젝트인가면 그 컴퓨터 네트워킹이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최소한도 컴퓨터 2대 필요 있어요 근데 그 컴퓨터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얼마 정도 규모의 컴퓨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당시 서울에 있는 그 종합대학교 뭐 학생 수 2만명, 3만명, 4만명 있는 종합대학교의 중앙계산소에서 쓰는 컴퓨터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몇백만불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거 우리가 마음대로 쓸수 있어야 된다. 네, 그것도 2대 재산도 그니까 쉬운 거는 아닌 거죠 근데 그, 그 카이스트 안에 이야기하면 어, 바이프로덕트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그 컴퓨터 한대 샀어요 우리 연구실에서 설계해서 어, 근데 사실 그 내부 어, 어, 이야기하면 제가 학생한테 큰소리 했어요 그, 그, 우리, 그,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그렇지만, 그, 왜 그거 하고 싶은가라는 거는 문서로 제대로 써야 된다. 근데 그 이동만 박사부터 시작해서 몇명 문서 만들었어요. 우리 슈카 아, 그, 슈퍼 미니 컴퓨터 한대 필요 있습니다. 근데 그 비용과 그런 비용이죠. 어떻게 고민했어요? 결국은 제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 추서 모아서 아, 6개, 7개 정도 모였어. 겨우 그 컴퓨터 한대 사는데. 아, 정도였습니다. 근데 좋은 거는 굉장히 좋은 임팩트였어요. 제가 사니까 전자가 있는 교수는 아, 전상가가 했는데 우리들과 뭐 못하는 이유 있나? 라고 해서 김명환 교수, 음정강 교수, 라고 그 연구실에서 그 슈퍼미니 컴퓨터 사는 어, 분도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당시에 슈퍼미니 컴퓨터라는 거는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교의 중앙계산소에서 쓰는 그런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학생이 여러 명 있었다는 이야기죠 연구소에 있는 아, 연구원도 그렇고 서울 대학교 학생도 그렇고 카이스트그외 대학교도 근데 재미있어는 거는 학연산에 협력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예를 뭐 학교, 어, 그, 한, 우리나라의한 10개 정도 대학교가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연구소는 뭐, 에트리, 전자기술연구소, 어, 세리, 그런 데가 참여했고, 기업제도 그 삼성, LG, 그때 그 우리나라 그군 기업은 다 여기 멤버로 들어왔어요. 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분위기, 학교에서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그런 분위기 아,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90년대는, 80년대는 그렇게 대충 전이 됐고, 90년대 되니까 이거 모멘텀 픽업 어,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테이크업 시작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안다. 근데 유저도 많이 그 어,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 그거는 타이밍이 좋아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아니 었으면 어쩌면 이거 그 가라앉을 수 있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는가 하면 아그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이 인터넷 개발을 하는 거 다른 나라에 그어 전수하는 곳 먼저 일본 어, 중국부터 시작해서 근데 결국 제가 그 도와주는 나라가 한 50개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되니까 그 이제 그 인터넷 시작해서 20년 되니까 이제 어,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놓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런 타입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유는 인터넷과 조금씩 그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없으면 안 되는 시스템 돼가고 있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준비가 잘안 되고 있었어요 한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그 인터넷 에코 시스템 라는 개념 지금도 잘안 돼요 근데 그때는 그, 그런 이야기 그 아예 나오기도 않았죠. 근데 문제는 이거 에코시스템이라는 거는 특히 인프라스트럭처라대해서 에코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그렇게 파리파리 바꿀 수 없어요. 천천히 밖에 그 에볼루션이라는 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크게 실수했다라고 하면 스퀴리티. 먼저 그 인터넷 자체에 우리 스큐어리티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에서 처음에 이거 시작했을 때 미국 연구, 연구하는 사람 뭐 수백 명 수천 명끼리 그 서로 그 어, 어, 데이터 교환하는 거니까 스퀘어리티 라는 개념 서로 다 아니까 스퀘어리티 라는 거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것보다 퍼포먼스 그러니까 그때 컴퓨터라는 거는 현편없는 현편 거니까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결국 그거가 패널이 되는 거죠 지금도 보통 인터넷의 문제가 뭐예요? 앞으로의 문제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스퀘리티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일 처음에 제대로 스퀘리티라는 거안 안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 똑같이 하는 거죠 스쿼리드라는 거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안다 그러니까 이해들면 지금 그 한번 어, 운행구자에서 입금 뭐뭐 뭐 그런 거 한번 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그 어, 일본에 운행구자 갖고 있으면 미국에서 한번 해 보세요 그 차이 그 엄청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그스큐리티 시스템이 안 되는데, 이거 에코 시스템라는 레벨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조금, 조금씩 밖에 안될 거고. 근데 이번에도 예를 들면, 액티브 스나 그런 거 해결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캡딱게 해결되는 거는 아니고. 근데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근데 물론 우리가 그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그 한국이라는 거는 제일 그, 그 삼팔선 어, 넘으면 북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 옛날에 시대 이야기하면 그코드보 되는 중국 소련가 있고 그러니까 스케리이 되는 거 원래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는 거죠. 안다. 그러니까 이거 이 인터넷 에코 시스템은 그래도 아직도 사십 년니까. 제대로 들어도 고칠 수 있는 여유는 어, 있을 것 같아 어, 한 10년 20년 정도 근데 그 다음에 부터는 뭐 그런 겁니다 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 잘못하면 뭐 예를 들면 그 영국에 있는 기차 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거기서 원래 기차 만들었는데 제1산업 현명 제2산업 현명 때 지금 거기 있는 기자 다시 한번 뭐 이해가시러 갔던데, 옆에 나오세요. 그렇게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우리가 글로벌 리더로 되고 싶은, 거,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1 9 8 0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인터넷으로 됐으니까, 그때는 글로벌 리더였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글로벌 리더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그 리더 그룹에 속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팔로워로 어, 있고 싶은 거예요 라는 거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조금 백업하면 그그 리딩 그룹에 있는 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대신 근데 우리는 애매하게 그 이렇지도 않고 저렇지도 않고라는 형태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그 놓칠 겁니다. 리딩그룹 안에 있다라는 건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뭐 카이스가 뭐, 뭐 세계에서 뭐뭐톱뭐 어느 마 레벨에 있다라는 건 그냥 그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그냥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고 같이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숙제가 앞으로 그 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아 테크노지드 리븐로 이런거 그 인터넷 개발 을 우리가 계속 과거에 그렇게는 했는데 그. 보통 인터넷 개발에 용구 개발에 관련되는 팀 못보면 거의 대부분 아, 아, 컴퓨터 사이언스 이게스카이 엔지니어링 엔지니어가 링그 주인공고 소셜 사이언스 그 오늘 다음에 누가 하실 건데 아트, 휴머니티 아트 쪽으로 있는 사람은 아예 없어요 근데 그거로 좋은 그그 그, 어, 어, 소셜 인프라스트럭처 만두스 이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크놀로지 드리븐 하루 건지 그런 식으로 그 멀티 스테이크홀더 드리븐, 멀티 스테이크홀더 드리븐라는 거는 다양하게 그 인터넷 개발 연구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 비즈니스 하는 사람, 그 사용하는 사람 다 멀티 어, 스테이크홀더로 어, 포함해서 거기서 그 이거 추진해야 된다. 근데 모닝 하나 드릴게요. 저도 이 한국에 와서 어, 한 50년 전도 되니까 아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multidiscipline라는 그, 그, 거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그뭐 그냥 감당하는 정도에 약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거 제대로 해야 되면 multidiscipline라는 그거 잘할수 있어야 돼요.